음. 안녕하세요 하트도 한 번만 해줘요 정면에 하트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민아. 주 주민아. 주민아. 아, 네. 좀만, 해, 좀만 더, 좀만 아, 더. 네, 더 앞으로 갈게요. 위험까으 네. 아, 네. 아, 위험 네. 옆으로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위 아, 위험하니까 옆으로. 네. 아, 위험하니까 옆으로. 아, 위험하니까 옆으 네. 아, 네. 네. 아, 위험하니까 옆으로. 네. 하까옆으위 네. 아, 할게요 Now, t e o t h a t a s n e r c a more a o n d o l l a r s a u a u e m l l a e a r to t c o m n a t i e n t a y n t e e o a payment or penalties under the law and regulations.